네 오늘은요 4월 양력으로 4월 양력 운세인데요. 소띠. 어, 소띠 4월 양력 운세. 먼저 금전운. 금전운은요. 혹시 여러분 음, 주변 사람들하고 동업하고 계시는 거 있나요? 아니면 인터넷 사업을 하시고 계신다던가. 어. 조금 금전이 금전적으로 좀 원활하지 않을 수 있겠다 그래서 아니면은 그 지금 금전이 제대로 회전이 되지 않아서 잠시 뭐 숨고루기 어 그런 것에 들어가시겠음도 있고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소띠 축진파 라고 했으니까 음어 묘진 음, 너무 공격적인 어, 공격적인 어떠한 금전적인 행동은요 자칫 잘못하면 교우관계를 해칠 수도 있으니까 어, 조심해야겠다 라는 거죠 자 어디 보아요 여러분들은요 어, 어, 머리가 좀 비상하신 분들이 많지 비상하고 그 판단력이나 어떠한거 세상 돌아가는 그런거 같다가요 굉장히 어, 좀 남들보다 조금, 다, 어, 감각이 있지 않겠는가? 그러고 이게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허둥지둥, 허둥지둥 되는 게 없다라는 거야. 매사에 예리하고 정확하고 조금 뒤에 한발 물러나서 사물을 갖다가 지켜보는 어떠한, 어, 그, 뭐지, 특별한, 어, 특별한 능력을 갖지 않았겠는가. 그래 가지고 항상 보면은요 책임이 있는 위치에 어,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어, 내 무리를 갖다가 책임지는 위치에 만약에 내가 어, 저는 그냥 신입인데 그래도 신입인데도 신입닿지 않게 어떤 프로젝트를 갖다가 내가 어, 맡아서 한다거나 하여간 리더의 기질이 있어요 어, 내가 꼬립이라 할지라도 어떤 리더의 기질이 있기 때문에 굳이 맞지 않아도 되는 어떤 책임 같은 거 갖다가 맡게 될수 수 있다라는 거지.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조금 음, 여러분들이 우직한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힘들다라는 내색을 안 하고 꾸역꾸역꾸역꾸역 가는데 까딱 이4월달에4월달에 어, 금전적인 문제 갖다가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오래된 일들이 어, 갑자기 터져 나와서. 갑자기 털어나서 동료간이나 친구간이나 가까운 사람들 간에 의리가 상할 수도 있겠다. 금전적인 문제로 아니면 이거는 이제 만약에 회사 직장이라 한다면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금전이 좀 이어 여기는 좀 이어져 있는 걸로 보여요. 음, 이어져 있는 걸로 보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조심해야겠다 까딱하다가는 어 돈도 잃고 사람도 잃는 경우가 생겨나겠다 그리고 너무 친한 친구다 라고 해서요 어 너무 믿지 말아라 왜그냥 금전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요 친한 사람이라고 또, 예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렇다고 너무 박하게, 친한 사람은 예 두지 말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너무 서를 긋는 것도 그렇지만, 일단은 어떤 금전인 게, 왜냐면 여기는 동업일 수도 있거든요. 어, 동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잘못되면은 순전히 다 여러분 탓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보다 좀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그래야지만, 이 일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잘못된 것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갖다가 고쳐나가야 되는 건지 알수 있겠다라는 거죠. 어떠한 인정이나 오래됐다는 것에 너랑 나랑 안지가 오래됐으니까 이런 걸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흔들린다면 사물을 갖다가 제대로 볼 수가 없다.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지 너랑 나랑 얼마나 오래된 사이인데 이럴 수가 있어?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일은 공은 공이고 사는 사예요. 음. 왜냐라고 한다면 만약에 이게 비즈니스라고 한다면은 비즈니스가 한번 휘청거려봐요 한번 잘못 한번발 잘못 들이면요몇 달을 고생해야 되는 문제가 달린다라는 거예요 막그렇게 하면 만약에 종업원도 있을 것이고 그 가게 뭐 만약에 렌트도 내야 될 것이고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금전 문제는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두변 동료들하고 어 사이가 조금 틀어질 수 있으니까 어될수 있으면 참고 넘어가라. 참고 넘어가는 게어 참고 넘어가는 게어더 좋다. 나중에는 그걸 갖다 참고 넘어가면 또 좋은 결과도 얻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에 취직을 하, 어 취직을 갔다가 앞둔 사람이다 그런다 한다면은요. 취직은 조금 힘들어요. 어 취직은 조금 힘들고 만약에 어 그런데 어디로 가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조금 있냐라고 하면은요 어, 너무 신, 새로 생긴 그런 직장보다는 그래도 조금 올드한 직장에 가면은 그나마 기회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 4월 달에는요 문제가 그렇게 녹록하게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는 응, 패배의 어떠한 슬픔을 맛볼 수도 있다 자꾸 그렇게 간발의 차이로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이 조급하게 되는데 어, 조, 어, 만사부려 튼튼이라 급할수록 돌아가라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때가 어, 운이 따라주지 않는데 서둘러서 뭘 한다 그러면 항상 탈이 나게 돼있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내 능력에 맞지 않는 장담을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되면 그런 것들이 뭐다? 어, 그게 결국은, 아, 내가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못하면 또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 내 발등 내가 찍을 수도 있으니까, 4월 한 달은, 어,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음, 아, 소리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무튼 음, 무리한 공약은 피하는 게 좋겠다. 아는 거죠. 서두르지 말아라. 매사에, 어, 그리고 뭐, 그뭐 사업하시는 분들, 어,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투자 같은 거어 조금 신중하셔야 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요. 어, 너무 힘들어요. 관제가 너무 많이 보이고 어쩌면 사기를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예요. 어, 사기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매사에 꼼꼼하게 어그 그런 거 있잖아요. 사기꾼들 뭐 주특기 뭐예요. 자꾸 사람을 밀어붙이잖아. 어 당장 안 하면 뭐 진짜 천재 이루의 기회를 놓칠 것 마냥 막 그런 식으로 사람 갖다 공제 몰아가서 결국은 받아내잖아요. 그니까 그, 서두르지 말아라. 어, 때는 언제든지 온다. 어, 이게 안 좋을 때는, 어, 한 발, 한발 뒤로 물러나가지고, 왜냐면 숲에 들어가 있으면 그 숲이 보이질 않아요. 하지만 숲 밖에서는 그 숲이, 어, 그 산이 잘 보이죠? 그런 것처럼 한발 뒤로 물러나서 지금 이게 시, 나를 갖다가 포섭하기 위해서 세팅이 된 건지, 안된 건지, 어, 그거 갖다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거죠. 네 그러면은 자, 자 소띠 애정운다. 애정운은 음 그닥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뭐를 조심해야 되냐 카드 다른걸로 해야겠다 음. 음 연애운은 일단은 싱글이신 분들 어 싱글이신 분들은요 어 괜찮아요 어 괜찮은데 믿을 <웃음> 것도 괜찮은데 어쩌면은 어 싱글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그 생각하기 에이 사람은 내 운명의 연인이다라는 사람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만난다 그런 게 아니야 발견이라 그랬어요.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발견을 했기는 했는데 어이 사람은 정말 내 운명일 수도 있겠다 그냥 심쿵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다야 그러겠습니까 어, 방해가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 그 뜻은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 경쟁자가 너무 많다. 경쟁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그 대책 없이 내가 신쿵했다고 들여다, 들 들이대는 것보다는 좀 꼼꼼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들이대는 게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은 들이대는 데는 성공하실 수 있어요. 들이대는 것까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봐야 될 문제지만 들이대는 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 굉장히 좀 밀어 붙이거나 어, 좋으니까 솥들이 좀 우직한게 있잖아 어, 그래서 괜찮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이게 좀 마냥 마냥 좀 그건 좀 그래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좋고 어, 기분 좋고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하지라도 너무 방방 방방 뜨지 말고 어, 막 기분 좋으니까 그냥 막어막 어, 막 난리가 나잖아 내그 어, 뭐지 <웃음> 이 감정에 그냥 완전 쓰나미가 막 일고 막 그냥 어, 도파민이 막 분비가 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좀 천천히 워, 워, 워. 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자칫 잘못하다가는 내가 그어좀 뭐랄까? 연애에 그의리돼 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 의리돼 버린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이게 주독 이게 주그 연애라는 게뭐 주도권을 잡고 안 잡고 막 이런 거는 솔직히 저는 볼때 연애에서는 필요하다 생각하지 않아요. 누가 주도권을 잡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나, 어 그러나 그 제대로 된 연애를 갖다가 해보기도 전에 그런 것들이 어떠한 말썽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음, 커플이신 분들이라라고 한다면은. 커플이신 분들, 커플이신 분들은요, 어, 어떠한 그 데이트하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트하는 과정에 있어서 의견이 좀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의견이 안 맞냐라고 하면요. 은 상대, 그, 그러니까 내 연인이, 내가 하는 그런 방식이 너무, 어, 계획이, 무, 그니까 계획이 너무 미천하다? 어, 좀 꼼꼼히 계획해가지고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너무 내 기분에 앞서서 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그 데이트에서 조율이 안 돼가지고 삐그덕 삐그덕 와서 잦은 다툼이 생길 수도 있으니 어 어떤 데이트 이벤트나 뭐 맛집을 간다 할지라도 내그 짝꿍과 함께 좀 데이트 조금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좀 꼼꼼히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낸다라고 한다면 별 문제는 없. 어, 없겠다. 또한 데이트 장소에 친구들을 갖다가 데리고 나가는 건딱 좋은 방, 좋은 일은 아니에요. 왜그러냐하면 상, 그러니까 내 애인이, 내 연인이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는 걸 싫어할 수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가정이 있으신 분들이라면은, 가정이 있으신 분들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어뭐 아내나 그 아내나 남편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너무 내 기분대로 아 이건 잘될것 같으니까 내 이러니까 좋아요 어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아해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갖다가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강행을 하거나 그렇다 한다면 그걸로 인해서 싸움이 날 수도 있다. 뭐 싸움이 난다해서 뭐 이게 뭐 어떻게 잘못되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냉전이 벌어질 수도 있고 그로 인해서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정에서 와이프하고 허스밴드 와이프가 냉전을 해가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진다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어, 가정은 따뜻한 곳이 돼야 되고, 그렇다고 어, 만약에 임시 그 그~ 또 애기를 만약에 신혼이나 좀 애기를 계획하신 분들은 애기가 어~ 어쩌면 임신이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이미 임신 중이다라 하신 분들은요 신경이 예민하기 때문에 어~ 좀 그런 걸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친구들하고 푸식 나가 서 술을 마신다거나 그렇게 한다 그러면요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 숲을 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형국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좀 다툼이, 그, 그, 그럴 때 다투는 건 평생 간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좀 잘해야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하고 돌싱이신 경우는 어떡하냐라고 한다면은요, 돌싱인 경우에도요, 어, 그,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좀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겠다. 뭘 조심해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 은요 연적이 나타날 수도 있겠다. 라는 거예요. 연적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어 정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면 친구한테는 뭐 주변 사람들한테 확실하게 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라고 되기 전까지는 뭐 같이 합석을 한다거나 그런 거는 어,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 그러냐? 라고 한다. 면은요 어, 주변에서 탐낼 수 있다라는 거야. 어, 탐낼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어, 뭐 주변 사람 그러니까 뭐, 같이 합석을 했으니까 그래도 나하고서 좀 친분이 있겠지. 어, 사이가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까 그 점은 좀 유념해야겠다라는 거예요. 어, 아니면 친구한테 애인을 뺏길 수도 있고 그런 운이 살짝 들어와 있으니까 조심해야겠다. 왜, 어. 음, 소, 왜냐면 소띠일 경우에는 진월이 된다로 축진파가 되니까 어떠한 교우관계가 교우관계가 안 좋게 흘러갈 수도 있으니까 내 사람은 어, 그냥 나만 보는 걸로 오케이 음, 자 그렇게 하고 그러면 건강운으로 다 봤죠 어, 다 봤어요 어, 그럼 건강운으로 한번 어디 봅시다 건강운은요 그닥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나친 음주 가문은, 지나친 음주 가문은, 어, 어, 어 저기, 뭐, 내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으니, 지나친 음주 가문은 피해야겠다. 라는 거죠. 여기는 진짜 술자리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음, 왜 그런데요? 라고 하면요. 술자리에서 잘못했다가는요, 어, 구설이 생길 수도 있겠다. 어, 어떤 구설인가요? 라고 하면은요 음, 내, 내, 내로남불 내 어, 내가 하면 노면스 남이 하면 불륜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어, 술자리는 조심해야겠다 그리고 또 건강도 좀안 좋아질 우려가 있고 너무 지나친 음주는 특별히 그거 외에는 어, 소띠들은 어, 괜찮겠습니다 만약에 아프신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은 어, 과거에 지병이 있었다 근데 그 불치병 같은 거 그런 거는, 아닐, 어, 그런 거는 아니고 그래도 가벼운 병 병들 같은 거는, 아픈 데가 있다면, 그거는, 어, 저기, 뭐, 한번좀 심하게 알았다가, 어, 털고 일어날 수 있겠다, 라는 거죠. 하지만 뭐 건강상 뭐 아무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만할 그러한 질병은 아니지 싶어요. 네. 소... 네, 4월달 운세를 봤는데요. 소띠는 내가 아까 리딩 하면서도 계속 축진파라고 했어요. 어, 팥살이 들어온다는, 상팥살이 들어온다라는 거야. 상팥살이 들어오면은요, 내가 문서적인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나랑 친했던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 조금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연인과, 아그도 싸우거나 심한 경우에는 헤어질 수도 있는 게 바로 상파살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 제가 여기서는 그거 갖다가 심하게 부각시키지 않았지만 왜 그러냐면 여기는 보편적인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게 제가 중 저기만. 그 중간에 서가지고 조금 리딩을 갔다가 치우쳐지지 않게 리딩을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어 명리학상 보면은 소띠들, 소띠 쥐띠 소띠들은요. 이 지금 진월 4월이요. 양력 4월에는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조심하지 않으면은요. 내가 어 저기 막 그 오랫동안 지켜왔던 일들이 잘못하면은 어, 어그러질 수도 있는 한 달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어 같다 교체하거나 어 바꾸거나 그런 데는 불리한 달이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어 그런 것그어 어, 기존에 있던 걸 갖다가 변화시킨다라고 한다면요, 방향이 좋게 흘러가야 되는데, 잘못하다가는 내가 사기나 이런 것에 걸려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금전적인 손실 아니면은 마음적인, 마음고생을 좀할수 있는 그런 한 달이 될수 있기 때문에, 4월은 조금 조심조심 가는 게 좋겠다. 라는 거예요. 특히 어, 양력으로 7월생 10월생 어, 그 다음에 어, 1월생 이렇게 좀 조심 좀 해야겠다라는 거죠. 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어, 월별 운세 띠별로 띠별 띠 월별 운세는요. 매달 한 번씩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가니까요. 어, 마, 어, 알람 맞춰놓으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웃음> 아 갑자기 말이 이게 내가 매일매일 리딩하는 게 있어서 조금 말이 좀 꼬이는데 암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